아니, 더못 찍겠네. 너무 민망하네. 165, <웃음> 일단 좋어봐8 6 어. 어. 5 165, 165, 1번 더. 어. 6 5 165, 1 3. 5 165, 165, 정모. 자, 행복한다. 오케이. 하나, 하나씩, 하 오, 하치, 하기하늘 찍기. 어? 어? 찍 어? 찍 하늘 찍기. 1, 2, 3, 4, 2, 3, 4, 5, 5, 5, 6, 5 6, 6, 7, 8, 9, 9 10, 11, 12, 13, 14, 15, 16, 17, 2 3 4 3 4 3 24, 5 6 7 8 9 29, 29, 29, 29, 29, 29, 29, 2 가족회, 하나 같이. 아이스 어, 대고 2동리 아, 그냥 만고 야, 야 이거 잘수 있잖아. 뭔데? 어라고 어, 아무 아, 아, 아, 내가 그렇 한다? 개오 오, 와, 7 0 개. 오. 나이스. 나이스. 20개면 뭐든 괜찮아. f 1들어가더 한의 티키 한의 티키2 0개몇개데 자! 중독 나습니다 <나왔어>, <목소리> 아! 아니 20개 한 곳도 이이야야 쉬는데 안요야 f 1 0 쉬었잖아 코치힘 초이스 코치힘 <목소리> 초이스 나왔어요 F100? <목소리> <목소리> 아, 초이스 한번 f 1 0 오늘 또도 계속 야속 계속 개수 100이 왜 뽑는 거야? 100개라고 뽑는 건데 몇부야 30개 예, F 백은 100개라니까? 아네 2개 30개 어. 더 정규가? F 백 하나 둘 다리 끝다셋열 다리 끝아 서 네, 네가 못 하니까 보시는 뭐거 아니야. 이 열두 개한 열세 더해 그만큼 약한 거야. 다시 서 오. 오, 좋아, 좋아. 아직 안 끝났어. 23. 관계! <웃음> <오, 웃음> 사이드 플랭크, 힙업. 자, 이거 양쪽 같이입니다. 100개면은 200개입니다. 원래 10개야. 원래 10개야 원래 뭐. 10개야 <웃음> <웃음> 자, 한쪽 50개, 반대 50개 들어가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빨리 빨리! 자 준비! 자한쪽 50개, 사이드 플레이, 랩키버자모한이구요 시작! 1, 2, 3 앞으로! 4 5 많이 e 게많이게 빨리 게해 많이 못겠어왜 빼고 어 내가 다 됐어. 어세계왜이편보 거야? 사 아, 아, 아, 하시니, 하시니 종목, 종목. 에프메, 에프메, 유치, 데치유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개지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유치. 당겨! 유치. 유치. 유 해. 유치. 다리아아야다아다 아니다. 아니다. 다 아니다. 아니다. 다아아다아 자, 다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다리니다 아니다. 가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아 E a m 다리다 다리다 6아쪽은 뭐야 시작해 게개5개 어. 어. 어. 준비, 준비. 리해둘 <웃음> 어,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10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10개! 열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1 you oh. 일, 두, 셋, 넷, 오, 아홉, 한 번씩 야 머리 깨야 같이 어. 이 어. 하나, 둘, 셋, 네, 넷, 네. 네. 야 네가 약한 거야 네가 네. 네가 휴식 시간이 아, 아 네가 미션 주니까 음. 쉴 시간 나자 다시는 내가 하으니까쉴 시간이 없는 거지. 준비해야지. 어. 아, 빨리 거듭고 다다 다, 다 준비하고 있잖아 빨리. 괜찮아 김수현 해 아라 어디 어 и 뭐,